네, 저는 지지배 홍보 담당으로 있는 김태영이라고 하고요 저희 지지배는 수도권에 있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직된 청년들 환경공부회입니다 저는 항상 환경문제에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어,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고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기후위기가 다가오고 이런 걸 볼수록 지금 당장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비건이즘을 시작한 지 2년 정도 되어가고 있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동호회가 있는데 들어와 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해줘서 네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접 발로 뛰는 환경보 활동 중에는 환경정화 활동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플로깅을 하거나 바다에서 비치코밍을 하기도 하고 등산을 하면서 클리나이킹을 하기도 해요 뭐 말은 다 다르고 장소도 다르지만 환경정화 활동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생태공원 같은 곳에 가서 생태 보존을 위해서도 나무심기나 생태 교란종 제거 같은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상 속에서 같이 제로웨이스트나 비건이즘을 실천하기 위해서 비건 맛집 탐방을 간다거나 제로 웨이스트 플로에 방문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플로깅을 하다 보면 이제 일상 속에서 이제 가장 접근하기 쉬운 환경정화 활동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산책하면서 줍는 이런 쓰레기들은 배출되는 쓰레기에 정말 소량일지도 모르긴 해요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플로깅을 하다 보면 작은 쓰레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작은 비닐 조각, 플라스틱 조각, 스티로폼 조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미세 플라스틱 스틱들이 이제 토양이랑 물에 쌓이다 보면은 그국고 사람들한테도 다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 건 이제 뭐 기관이나 쓰레기 매립장 이런 곳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니까 일반 시민분들이 이렇게 조금씩 주워주는게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참여한 게 회원들끼리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저가 새로 편성돼서 새로운 분들이랑 또 이렇게. 플로깅을 했는데 외국인 참여자분들이랑 도 대화하면서 제가 있는 이 동호회 얘기도 좀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생기면 더 좋을 것 같고 사실 이번 행사는 일회성 이벤트인데 저희 동호회처럼 이걸 꾸준히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아시면 이런 행사가 없어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플로깅을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 있는데요. 저희 동호회 리더이신 홍다경 환경운동가 분이 계신데 그분이 쓰레기산이라는 대규모 불법 투기 문제를 알리려고 지금 3년 정도 활동을 하셨어요. 혼자만 활동을 하시다가 캠페인을 진행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확산하고 사회적 문제로 이렇게 공론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 중인데 이 캠페인이 저희가 최종 목표가 지금 환경부의 정책 제안까지 하는 거라 이 프로젝트가 끝내면 아마 다음 캠페인도 계획하지 않을까 싶어요. 쓰레기산이라는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처음 대두됐던 게 (2019년에) 미국 CNN 방송에서 우리나라 의성에 있는 (20만 톤짜리) 쓰레기산을 한번 보도한 적이 있어요 이 쓰레기산이 산이라는 게 공식적인 그 폐기물 처리 시설에 있는 그런 쓰레기 더미가 아니라 일반 토지에 있는 그런 쓰레기 더미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개개인 시민들이 이렇게 몰래 갖다 버린 쓰레기가 아니라 특정 투기범들이 이걸 수익화를 목적으로 적치해두고 도망가거나 하는 범죄예요. 거의 경제 범죄인데 기업들한테 거의 산업 폐기물이에요. 생활 폐기물도 아니고 그래서 기업들한테 우리가 이거를 싸게 처리해줄 테니까 나한테 넘겨라 라고 얘기해서 몰래 그걸 이제 쌓아두고 도주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구조인데 지금 처벌도 굉장히 약하고 제도적으로 허점이 많이 있어서 어 하는 사람들이 그 범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그 쓰레기산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건 거의 나라 세금으로 치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생기는 환경오염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토양오염이 되고 거기에서 비가 내리면 나오는 침출수 때문에 밑에 하천도 오염이 되고 또 이제 발화성 물질이 많이 있어서 거기 쌓여있는 쓰레기들이 자연 발화가 돼서 엄청난 불이 생겨요 거의 지방에 있단 말이죠 시골에 거의 주민분들이 대체로 연령분들이 높으셔서 거기에서 나오는 또 산업 폐기물들이라 유독가스를 마시고 막 쓰러지시는 분도 계시고 네, 문제가 심각한데 아직도 좀 해결이 미비해요 네. 그래서 이걸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시민분들의 서명을 받고 있고 저희가 정책제안서까지 써서 환경부에 이렇게 제안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 동호회가 회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160명 가량 정도 되시는데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하시면 좋으니까 가볍게 들어오실 수 있고 가볍게 활동에 참여하실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많은 회원분들 분들의 참여 내용을 이제 관리하거나 꾸준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활발하게 모임 운영을 하는 게 아무래도 힘들겠죠. 저는 사실 이렇게 모임에서 활동하는 것도 이벤트성이고 일회적으로 끝날 수도 있고 일상에서 개인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과 나라를 바꾸고 산업 구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소비자로서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비건이즘을 일상에서 실천하면 그 탄소발자국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실천 방법 중에 하나이고 식당에서 테이크아웃을 할 때도 다이용기 지참하고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제로웨이스트샵 같은 데 가면 생활용품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꾸준히 제가 필요한 게 있을 때마다 가면서 조금씩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어요 자취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있는 뭐 수세미나 뭐 칫솔 그리고 뭐 세제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제로 웨이스트 제품으로 하나 하나둘씩 바꿔 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일상에서 실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웃음> 네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사는 들 여자 혼들이입니다. 그러기는 몰랐어요 <웃음> 일단은 저는 쪼깅는 별로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 아니지만 일단은 이제 환경을 위해서 할수 있는 그런 작은 행동이라도 나도 됐어요 음, 뭐 배달은 많이 쓰긴 해. 는 많이 쓰는데 어느 순간부터 진짜 그냥 계속 배달을 시키니까 플라스틱 쓰레기가 그 양이 한 3배 4배 정도 더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아, 이게, 아, 저도 귀찮긴 하고, 근데 너무 환경에 너무 안좋은것 같아서, 최대한 요새 그냥 집에서 요리를 하는 걸로 하고, 배달보다는 보장. 그거를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배달 문화가 별로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가 더질때 조금 생겼는데, 그런 거를 잘안 시켜요. 왜냐면 일단은 빠르지 않고, 좀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에 안 좋은 걸로 인식이 되어있기 때문에 잘안해요 생각보다 별로 없었어요 아유, 더 많은 줄알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배달시키고 여기에서 소품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일단은 한강 공원을 항상 치워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가끔은 심할 때는 진짜 심해요 근데 그렇다고 이달리가 거리가 더 깨끗하다 라고 왜냐면 그게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이탈리아에서는 이게 나라의 그 땅이 우리 땅이라고 생각을 안하고 그래서 쓰레기는 그냥 버릴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남부 쪽으로 가면 그게 더 심해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이 꽤 크다 라는 편이라고 생각해요 이탈리아에서 살다 보다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 자의점이 조금 많이 컸어요. 우리는 일단은 재활용을 어릴 때부터 배웠고 플라스틱을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습관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아빠가 이제 환경에 대한 그런 식이 조금 많은, 많이 강한 편이다 보니까 나이키 같은 것도 쓰지 말라고 패스트푸드 먹지 말라고 그리고 배달 그런 거를 안 하려고 그런 교육을 받았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다들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리고 그데이카아웃 문화도 우리는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그 매장에서 먹는데도 플라스틱 잔을 받고 아니면 그거를 들고 어디 가고 그런 생활습관이 조금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백크웃을을못 한다는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길거리에서 못 먹는 거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아 이게 원래 이런 거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익숙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은 그거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는 항상 덤블러, 덤블러를 들고 다니고 세제나 아니면 그 뭐지 샴푸나 뭐 그런 거는다 환경보호하는 그런 것들은 다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가장 급한 거는 일단은 날씨가 너무 바뀌고 있으니까 음, 기후변화가 음, 가장 음, 심하죠. 뭐? 근데 그게 마지막 단계잖아요. 플라스틱이든 음, 다른 가스이든 그런 거를 안 했으면 여기까지 안 갔었을 텐데. 음. 근데 이런 단계에 왔는데도 사람들이 엄청 심각한 거 아니라는 생각을 맞아, 하는 게 참. 음. 그래서 솔직히 이런 거는 조금 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도 한강에 왔잖아요. 사람들이. 본인의 쓰레기만. 제 들고 치웠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런 생활 안 하는 게막 했으면 좋겠다 일단은 그래도 환경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봉사활동만 하고 있는 거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할수 있다 만약에 그냥 봉사활동이다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잠석을 안 했을텐데 이렇게 다른 거를 다 같이 이제 섞어서 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잠여를 할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바닷가 해변 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쓰레기 치우는 거는 한번해 보고 싶어요 튜브 시작하는 거는 그냥 한국에서 살면서 이탈리아에 대한 들린 그런 이미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영상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그냥 제 인생의 기록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지금은 살고 있는 것들은 한 10년 뒤에 생각도 안날 수도 있고 기억도 안날 수도 있는데 영상 있으면 그거를 계속 간직하면서 살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면서 이 행사의 핵심이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게보다는 나는 심심해서 그냥 사람들이랑 새로운 사람 만나고 싶어서 나왔다라는 그런 게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조금 놀라웠던게 이제 쓰레기 치워야 되는데 봉수가 이만한 것밖에 안 쳐서 음, 그러면 이거는 핵심이 아닌가? 그리고 장소도 여기는 아무래도 점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렇게 엄청 더러운 게 아닌데 조금 더도움이 필요한 그런 공간에 가서 거기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번에 플로깅이사하게 되면 이제 참여할 수 있어요 시간 되면 안다